2013년 12월 3일 한 게임사의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업로드가 됩니다 영상의 제목은 노맨즈 no 스카이 지금부터 보시게 될 모든 캡처한 영상 등은 리얼타임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은 시작됩니다 해초가 찰랑이고 푸른빛을 발하는 물속의 생태계 화려한 색감으로 뒤덮인 풀과 나무들 그리고 저 멀리 날아다니는 우주선 이윽고 우주선을 타고 멀리 하늘로 떠나자 펼쳐지는 거대한 우주를 탐험하는 영상은 그야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며 이단 2분의 트레일러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특히 스타워즈, 스타트랙, 스페이스 오디세이 등 다양한 SF의 영화에 둘러싸여서 유년기를 지낸 서양권 사람들에겐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소재였죠. 이를 눈여겨본 소니 인터랙티브에선 헬로게임즈에게 개발자금 지원을 제시했지만 개발사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홍보와 출시에 대한 지원만을 요청할 정도로 연일 해외 웹진들에서는 노맨즈스카이를 다루면서 차세대 인디게임, 거대한 우주탐험 게임 등 엄청난 기대감에 부푼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다음해인 2014년 6월, 전세계 3대 게임쇼라고 불리는 E3에서 본격적으로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와 함께 홍보에 나선 노민즈 스카이는 연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첫번째 트레일러에서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환경은 물론이고 정말 우주의 행성에 온 듯한 생태계,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면 펼쳐지는 거대한 구조물과 다양한 운석, 그리고 등장하는 거대한 함선들은 경이롭게 그지 없었으며 함선들을 누비면서 행성간을 오가면서 펼치는 전투는 그야말로 SF라는 로망을 가득 채웠으며 전보다 더더욱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노맨즈스카이는 2015년에도 이 e 리에 출전하면서 새로운 트레일러와 더불어 출시 예정일까지 밝히자 해를 거듭할수록 노맨즈스카이의 기대치는 계속해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대만 하는 건 아니었죠. 물론 게임은 아름답고 방대하고 혁신적인 게임임에는 틀림없었지만 대형 개발사들도 구현하기 힘들어 보이는 시스템들을 직원도 20명치 안되는 중소기업이 이를 정상적으로 구현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리인가 하는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적잖게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노민즈 스카이의 출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6년 8월 9일, 8월 13일 플레이스테이션과 스팀에 노민즈 스카이가 출시됩니다. 세간의 관심을 한번에 받았던 게임답게 게임의 성과는 그야말로 엄청났죠. 출시 당월이었던 2016년 8월 PC시장에서는 쟁쟁한 게임들을 꺾으면서 매출순위 6위를 달성하였고 콘솔에서는 GTA5를 꺾으며 매출순위 2위에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노멘즈스카이는 모든 콘솔 플랫폼에서 약 2,400만 달러 한화 286억을 벌어들였고 벨브에서는 2016년 노멘즈스카이가 스팀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낸 게임 12위 안에 들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스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팀 스파이에서는 2016년 동안 노멘즈스카이는 82만여 장이 팔리며 4,300만 달러 한화로 약 513억에 육박하는 매출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매출과 성과가 무색할 만큼 게임의 평가는 그야말로 처참했죠 게임에 최적화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힘들었으며 컨텐츠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루하였고 게임도 너무나도 불친절하였으며 게임의 홍보에 사용되었던 수많은 시스템들이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거나 게임에서 거의 빠져있었고 그나마 가장 희망적으로 보였던 멀티플레이 마저 사실상 싱글 플레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수준 낮은 완성도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격렬하게 분노하였고 그 결과 스팀에서 최고 동시 접속자 수 20만명을 달성하였던 노맨즈스카이는 다음달인 9월 최고 동시 접속자 수 9천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유저 유출을 보여주었으며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수백장이 환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게임의 매출과는 별개로 많은 언론에서는 노맨즈 스카이에게 비판적인 리뷰를 남겼으며 해외에서 게임 리뷰어로 유명한 앵그리조도 노맨즈 스카이에게 5점을 주면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당연히 언론 뿐만 아니라 많은 게이머들도 게임에 대해 악평을 남겼으며 희귀야 개발진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거나 사무실에 탄 테러를 예고한 사람도 있는 등 개발진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의 광고기준협회에서 게임의 허위, 과대광고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는 등 그야말로 노맨즈스카이는 초고속으로 무너져갔죠. 그러나 이 수많은 악평과 비난 속에서 노맨즈스카이의 개발진들은 꿋꿋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1 파운데이션 업데이트 2017년 3월 1.2 패스 파인더 업데이트 2017년 8월 1.3 아틀라스 라이즈 업데이트 2018년 7월 1.5 넥스트 업데이트 2018년 7월 1.7 더 어비스 11월 1.5 비전 업데이트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9년 8월 VR의 지원과 대규모 멀티플레이 지원을 시작한 1.8 비욘드 업데이트까지 수차례의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진행시켰고 홍보 당시 자랑했던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추가하는 데 성공했으며 넥스트 업데이트 직후에는 스팀 동시 접속자 수 10만명을 달성하였고 VR 버전은 전혀 다른 게임이라고 호평을 받는 등 노맨즈 no 스카이는 확실히 게임 출시 초반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2018년 6월 비욘드 업데이트 2개월 전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의 한 유저가 개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Thank you, Hello Games! 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판 설치를 위한 펀딩을 진행하였으며 예상금액인 1,750달러를 훨씬 넘어선 1,180달러가 모여 광고판 설치는 물론이며 개발진들에게 소정의 간식까지 전달하였고 남는 금액으로 플레이스테이션4 70대와 각종 게임 타이틀들을 어린이 종합병원에 기부하여 많은 미국의 언론으로부터 현 정부가 총기 난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게임 탓으로 돌리면서 탄압을 일삼는 와중에 발생한 참 뜻깊은 행위라면서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죠 developer. Uh, you know, I've probably made bad mistakes in my time, but the team—the fucking team at Hello Games—are incredibly talented and so incredibly hardworking, and so I felt like their legacy deserved to be correct. So at first, the intensity of that feedback was overwhelming. Uh, But I decided you either had to hide or you had to face it. So I did something that I wouldn't recommend, but I decided to kind of drink from the fire hose. Right? Uh, every mail that you send to Hello Games goes directly to my phone and to my watch. Right? We didn't block or mute people. If you talked about No Man's Sky, then I probably read it. Again, I wouldn't really recommend it, but it, it helped me gain a new perspective. And that perspective is that everything is just data. I sat down to categorize everything. I brought in people externally to do it, and we learned a lot from that. For instance, we learned that the most toxic commentary, about 80% to 90% of it was coming from people who weren't really invested in the game. They were talking online uh, about topics that are very common and very recognizable, and, and most games become a lightning rod for, like pre-orders or marketing or whatever. Um, they aren't. providing good data to you as a developer. Uh, that is where a lot of press and prominent voices focus. But we actually began to uncover the ground truth underneath that. The second most negative cohort of, of players was actually people who had played the game for about 100 hours in the first week. And their feedback was actually incredibly useful. Suddenly from this overwhelming noise of millions of hot takes we discovered some ground truth, some real incredibly clear signals, like 37% of people were stopping playing or frustrated in playing just because they didn't like the inventory system. And suddenly you're like, that, that I can fix. I can sit down at my computer and I can fix that. Not just that, I agree with you. And now we know what we're doing. We're back making games for people who want to play them. 그렇게 악평과 비난 속에서도 유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꾸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여론을 다시 뒤집은 노맨즈스카이 여론이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아직 완성 적인 게임이라고 해도 될 만큼 문제가 많고 많은 해결해야 할 점들이 남아있으나 그래도 개발진들에겐 박수 정도는 쳐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구현될 예정일 시스템들을 마치 게임의 출시와 더불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인양 홍보해버린 꼴이 되어버려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라는 꼬리표가 졸졸 따라다녔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구현하고 싶었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게임을 놓지 않고 별의별 순환 속에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극도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게임의 여론을 다시 뒤집은 데엔 개발진들의 애정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게임이 폭삭 망했다고 업데이트도 없고 리드 개발자도 도망간 어느 게임과 비교하면 말이죠. 이 게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레벨업을 하고 강력한 장비를 얻어 더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는 RPG같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탐험가로서 우주를 떠돌며 은하를 행성을 탐험하고 다양한 동식물들을 탐구하며 여러가지 자원과 광물들로 우주에 있는 많은 종족들과 대화도 하고 무역도 하며 자신만의 기지도 지어 친구들과 함께 여유도 부릴수 있는 그야말로 노맨즈 스카이라는 하나의 우주에 녹아들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임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 하시게 된다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끝내주는 노래 모음집을 반드시 틀어두고 게임을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게임의 재미가 만 퍼센트는 증가할 테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